행복한 밤입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법조문이지만, 거기에 몇 가지 하나가 딱더 붙었을 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 중에 이제 오늘 하나, 어, 저희 단톡방에 이제 올라왔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재개발, 이제 또뭐 전문 단톡방이다 보니 재개발 관련 질문이 많겠죠. 그 중에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어, 사항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조문부터 한번 볼까요? 어, 이게 조문에 보시면, 어, 주택과 조합은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턱내, 우리가 흔히 뭐 조문이 뭐 빼곡하게 나와있지만 여기 사항에 나와있는게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집을 팔기전에 그러니까 A주택이 있는데 요걸 팔기전에 B입주권을 샀어요. 관리처분 후에 샀겠죠. 입주권이니까. 어, 요렇게 있는 경우에 요 A를 B산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를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원래 B에 완공 2년 안까지 1위로 입주를 해야 될 요건이 이제 따라붙죠. 완공 후 2년 이내 입주해가지고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되는 이게 사후 요건입니다. 3년이 지나서 피산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A를 비과세로 판 경우에 원래는 3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잖아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서 팔게 된 거죠. 이랬을 경우에 이것도 2022년 올해 2월 15일 이후에는 요 A주택과 B입주권도 이제는 1년 차이 나게 매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럴 경우에 1년 차이가 안 나도 가능했는데 이게 지금 개정이 됐거든요. 1년 차이 나게 이제 사야 되고 1년 차이 나게 샀다는 전제하에 요 A를 비가세를 받을 때 우리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개발에 투자를 한두 건이라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근데 그리고 기본을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허니, 우리 이 그렇게만 알고 있었었죠 그 동안. 금방 그 말씀드린 그 조문이 아까 여기 다 있잖아요. 완공해가지고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들어가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이제 팔았습니다, 그죠? 아까 완공 2년 이내가 아니고 아예 비가세로 이제 팔았고. 그리고 입주를 했는데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만 딱 가져가면 요 입주권은 그래서 1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A 비바세를 판게 깔끔하게 완전히 모범생이죠. 이것만 딱 지키면 그런데 중간에 겉가지로 뭐가 생기게 됐냐면 A를 팔고 난 후에 요 요건 다 충족하기 전에 B에 입주하기 전이어도 뭐 좋고요. 신주택을 하나를 더산 거예요. 요요 입주에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을 끝내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입주하고 나서 아직 요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중인데 입주 후한 6개월쯤에 신주택을 한개더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때 사도 되고 뭐 요때 사도 되고. 한 아, 이럴 경우에 소장님, 혹시 이 A를 비과세로 팔아 놨는데 아이고야 이 요건 다 충족하기 전에 뭐 다른 집을 샀으니 정부에서 내보고 이거 비과세 낸거 이거 돈 도로 다 토해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양도 차익도 어마어마 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비과세인 건 맞아요? 시 이거 가져오면 안 되나요? 어, 지금 집을 반드시 지금 뭘 다른 데안팔려가고 들고 와야 될 집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냥 세상같이 걱정을 하면서 전화 질문을 단톡방에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저도 제 임의로 답을 드리면, 잘못하면 또, 무슨 초롱소장이 또 이런 헛소리를 하노?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이지만 또 돌다리를 또드려서또 답을 드려야 되니까, 어 굉장히 박식하신 또 세무사님한테 질문을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답변도 명쾌하게도 해주셨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항상 검증받는 게또더 중요하잖아요. 크로스 체크를 된 내용인 적성 아까 이 조문에 보면, 아까 2년 이내에 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뭐 1년 이상 계속하게 거주하고 들어가서 완성된 2년 안에 뭐, 뭐 완성되기 전이든 후든 어쨌거나 2년 안에 앞에 지 팔면 된다라고 돼있지. 중간에 C 하나 더 사면 비과세 준걸 뺏어갈거야. 이런거 없죠. 그 그러니까 사후요건을 그대로 충족만 하면 된다는거예요요 요건을 그대로 그래서 결론 그냥 비과세 팔 당시에 A종전주택 B 입주권만 있는 상태에서 A를 처분했다라고 하면, 그 B 입주권, 그 당시에는 이제 한개 남았겠죠. A 처분 당시에는. 그러면 그 B 입주권 완공 후까지 사후 요건만 충족을 해주면 되고, 입주하고 2년 안에 처분 1년 이상 거주 충족하고, 그리고 이제 C 사는 거는 A와 별개로 사든지 말든지, 이제 그거는 내 소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A는 이미 충족만 하면 되니까 그건 끝난 계산이고요. B와 C가 남았을 때, B가 입주권 상태에서 만약에 C를 주택을 매수를 했어요. 완공 전에 주택을 매수했어요. A는 이미 처분했어요. B가 세로 여기 이제 입주해서 요건 충족하면 됩니다. 그죠? 요 상태에서 이 B와 C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산 입주권이 있고 뒤에 주택 샀다. 이러면 두개 중에 먼저 파는 거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과세. A, B과세만 생각하고 이렇게 막 무턱대고 가져와 놓으면 요두 개가 무조건 과세고요. 요거는두 개가 1년 차이 나게 사도 아무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입주권이기 때문에. 그럼 요렇게 있다가 입주권 상태 때 만약에 실를산게 아니고 B 입주권이 이제 B-주택으로 완공이 됐어요. B 주택이죠. 요 상태에서 아까 요또 완공 후 1년 이내 1년 이내에 C를 샀어요. B가 집이 되고 난 후에 요 안에 샀어요. 그러면 같은 주택, 주택이지만 B와 C가 요 사이 기간이 1년 이내잖아요. 완공 1년 안에 지금 충족 중에 샀으니까. 요럴 때도 역시 아까 1, 2, 2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면 1, 2, 2 비조정은 1, 2, 3 이걸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되는데 완이 뭐냐면 A와 B가 1년 차이나게 매수 그러면 이 2는 조성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비조성지역은 2년 이상 거주, 보유 두가지 다구요 비조성은 2년 이상 거주 그리고 3과 요 2는 뭐냐면 조성지역은 요 B 두번째거잔금친날로부터 2년 안에 A매도 A매도 그 다음에 3원 비과세 지역은 비규제 지역은 3년 안에 A매도 이렇게 해야 비과세가 되거든요. 둘 중에 뭐를 팔아야 된다고 해? 종전주택 먼저 산걸 팔아야 됩니다. 집두개 있다면 뒤에 산거 팔아도 비과세 되는 줄 알고 계신 불이가 아니고 세린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비과세는 항상 주택에만 비과세 제도가 원칙적으로 있어요. 입주권은 예외적으로 있는 거고요. 어, 주택에 비과세 제도를 두는 거는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사가는 그 기간 동안 앞에 주택을 뒤에 집 사고 나서 이사갈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일정 기간 2년 3년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 기간 안에 앞에 집을 처분하면 비과세 해줄게 이거거든요 기본 취지가 근데 당연히 뒤에 거 사면 안되겠죠 뒤에 거 팔면 앞에 거팔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 요런 상태에서 아주 이것도 기초적인 뭐 답변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문은 항상 조문 안에 있는 거를 충족을 하면 되고 그 외에 있는 거를 몇가지로 충족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종전주택 A와 어, 승계조합은 입주권, B 입주권을 갖고 있는 거는 A 팔 당시에 다른 게 없고 비가세로 팔았죠. 그러면 B 완공 후 충족하면 되고 기까지로 C를 사든 D를 사든 그건 B와 C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A의 비과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b 이제 입주하고 나서 사실은 1년 지나고 나서 그리고 C를 사시면 A도 비과세 됐고 그리고 B도 비과세가 2년 이상 또더 거주했다가 팔면 1년 차이나게 C를 샀기 때문에 B도 비과세를 팔수 있는 게 되고 그리고 C도 비과세 팔수 있고 이런 그게 답이 나오겠죠. 작전을 그렇게 짜시면 됩니다 정리되셨죠? 어, 알고 나면 너무 쉽고 진짜 조문대로만 해석해도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 세금은 소소하게 겨까지가 붙으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많이 하신다고 이거 뭐 나쁠 건 없고요 맞겠지 이렇게 했다가 세금 냈다가는 돌이킬 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 오늘은 쉽지만 알아두면 또 유용한 그런 세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왕이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은 이 밑에 보면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초롱부동산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밑에 설명 글을 제목을 클릭하시면 그 밑에 링크들이 쫙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또 빠르게 매물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